트럼프 정부는 임기 내내 준공의 가면을 벗겨서 그 실체를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실제적인 민낯을 밝혀내고 보여주면서 이 준공을 자유세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노력은 특히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스가 이끄는 영국의 최근 중국에 대한 행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기도지사 등 주요 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중국에게 새 문화 인사를 했다는 사실과 비교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보리스 총리는 영국 판 트럼프라고 부를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초강경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마치 중국과 전쟁이라도 치를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첫째, 올해 2월 4일 영국 방송통신규제당국은 중국 텔레비전 CGTN이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방송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방적인 홍보로 영국 국민들에게 중국의 문화 침투로 인해서 거짓된 중국의 모습을 심어줄 우려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조치를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중국 또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영국 BBC 월드뉴스의 중국 내 방영을 금지시킴으로써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BBC 방송은 루머 공장으로 전락해서 의도적으로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고 하면서 BBC 방송 중지를 결정한 것은 중국이 가짜뉴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도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동안 BBC가 내보낸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련 보도나 코로나 발병 관련 보도에 대해서 중국은 거센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BBC는 최근 신장의 수용소에서 조직적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증언을 보도했고 우한에서 의사들이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을 의심했지만 당국의 압력 때문에 이를 경고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므로써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번 영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상호방송 차단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호간의 기자들의 추방 등 2차적으로 이 갈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둘째 영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이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이런 영국의 조치는 가뜩이나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돌춰낸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뼈아픈 조치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못지않은 강경한 한방을 중국에 먹인 셈으로 받아들여줍니다. 영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1월 27일자로 영국 상하원을 통과했고 2월 11일자로 정식 발효가 됐는데 바로 이 법이 중국의 장기 적출 문제를 지적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첫째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한 것으로 중국이 장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공식적으로 지적했으며 둘째, 이를 저지하는 내용을 서방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전세계 중국의 장기 관련 만행을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려서 도덕적 전륜발이로 만들었다고 표현될 만큼이나 아픈 곳을 건드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헌트경은 의회 토론에서 전 세계는 중국이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있다면서 최근 살아있는 피해자에게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끔찍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 토론에서 인체신비전도 거론이 됐습니다. 2018년도 버밍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인체신비전에서 전시된 표본은 모두 중국에서 왔다는 것인데 시신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나 동의서조차도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기 됐습니다. 하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메리 리머 의원은 영국민들은 이 인체신비전에 전시된 표본들이 양심수나 인권 피해자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입장료 15파운드를 내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경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머 의원은 이 개정안이 중공이 아닌 중국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중공과 이에 참여자들은 언젠가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기를 바란다면서 이 개정안은 반일륜적이고 끔찍한 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셋째 2월 16일자 bbc의 보도에 따르면 버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서 각 나라간 정보 공유 투명성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사실상 보리스 총리는 중국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 기원에 관한 투명성 부족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거는 코로나가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가리키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리스 총리의 이러한 제안은 WHO 조사팀이 우한에서 팬데믹 기원 규명에 실패하고 미국과 영국이 중국 정부의 불성실한 정보 제공을 비판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번째, 작년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개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보리스 총리는 영국 이민법을 개정해서라도 최대 285만 명에 달하는 홍콩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폭탄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던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국도 미국 트럼프처럼 중국 화해를 반국가적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보건대 보리스 총리는 유럽판 트럼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영국과 유럽과 전 세계의 국가 수반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유독 한 나라만이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CCTV를 통해서 중국에게 새 인사를 했습니다 CCTV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조문천하를 통해서 따지하오 라고 중국어로 인사를 한 뒤에 중국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새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독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뭔가 모를 굴욕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대한 정월 초하룻날의 인사는 중국 국민들에게 중화주의, 즉 중국이 황제국으로서 주변의 신하 국가들로부터 무난 인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의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현직 국무총리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중국에 대한 신년 인사에 나섰는데 이 정도의 규모는 과거에는 없던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현 정부가 실제로 중국에 대한 조공국 내지 신하국을 자처하려고 스스로를 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은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2017년 12월 15일 문 대통령은 중국 북경대를 방문해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높이고 한국을 주변의 작은 나라라고 하대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를 보다 넓게 포용해달라는 취지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처신을 하면 우리 국민은 그 체면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국빈 방문인데도 대통령이 중국의 홀대로 혼밥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체면은 곧 우리 국민의 체면인 것입니다. 손님 대접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 것인가. 도대체 그가 알기나 할까요? 그때 대통령을 취재하는 특별 취재 기자를 중국인 경호원이 폭행해서 중상해를 입혔다는 것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때 비행기를 돌려서 당장 귀국을 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중국의 문제인 군기 잡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자존심도 뭐도 없어 보이는 그가 도대체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악행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중국에게 국가의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차기 대권 주제를 바라보는 정치인들까지 대거 새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곱게 볼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고통받는 이 코로나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 거기다 고개 숙여 조공인사를 하다니요.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인지를 묻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네 거냐고 외치는 국민들의 그 외침이 그들의 귀에는 안 들리나 봅니다. 김치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